아이디어 대표 황청풍 씨의 성공 비밀을 밝혀본다. 황 대표의 일정은 인사업무 교육장까지 이어졌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 이사람이라면 따를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마음을 정말 함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부활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직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라는데.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좀 그런 게좀 취약해요. 되게 이제 작은 회사들이 보통 직원들한테 뭐 급여를 책정하거나 어떤 성과를 많이 냈을 때 보상을 한다거나 할때 어떻게 보면 사장 마음으로 마음대로 그냥 너는 이쁘니까 좀더 주고 내가 한 만큼 어떤 성과가 돌아올 수 있다 보상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교육이 끝난 황 대표가 빵집에 들렀다. 생크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 네. 어, 혹시 그 생신 맞으신 분이 여자분이세요, 네.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 여자분이에요? 네. 그가 빵집에 케이크 진열대를 서성이며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 동현영 과장 생일이여가지요 깜짝 파티, 소중한 가족인데. 케이크를 포장하는 동안 황 대표가 지갑을 꺼내나 했더니 웬 홍보용 전단을 꺼낸다. 참. 그... 저희 제품 이게 케이크 사다 말고 이어지는 홍보, 그 코에다 끼게 가지고 재채기, 뭐콧물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버리하는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아이 예. 그렇죠. 네. 하루에 순간순간이 황 대표에겐 네. 배우고 홍보하고 답변하고 배우는 것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단지를 항상 갖고 다니시 봐요. 아, 예. 사람 만들 때는 항상 저희 제품을 홍보해야 되니까요. 아, 이렇게 몇 장씩 갖고 다녀요. 가방에는 뭉통이 그렇게 있고요. 아,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알려야 됩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황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웃음> 쑥스럽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사장님과 동료들의 축하가 실치마는 한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정현영 과장님에게 어, 칭찬과 축하의 한마디씩을. 재밌게 해주시고 잘해주시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아줘야지. 이런 날황 대표는 현금을 준비한다. 아,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웃음> 내일 도 생일하고 올해 무빙이 됐으면 좋겠다. 행사예요. 그래서 직원들 항상 이렇게 생일 돌아오면은 그 포상금, 저녁 식사 하라는 루미에서 대표님이 항상 챙겨주시죠. 좋으시겠어요? 네, 엄청 좋습니다. 하루가 짧다며 뛰어도 황 대표에겐 직원들의 웃음을 볼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다. 작은 회사의 역량은 사장이 99%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사장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장의 역량만큼 그 회사 수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뒤에 앉아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갖고는 되겠어요 앞장 서서 끌고 가야, 가야 움직인다는 거죠.